엄마를 잃었을뿐내두 눈에 비친 게 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 생각이 나던 하얀 밤에 비친 그 모습! 그걸 그건, 그건... 그 여자와 아빠의 다정한 모습 늘 엄마와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 대추나무 밑에서 엄마 대신 그 여자와 아빠가 그 여자는 엄마에게서 아빠를 빼앗아 가려는 거야! 우리 엄마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몰아내려는 거야! 미워! 미워! 녀석 가슴속에 뭔가 깊은 상처가 있나봐요 그래서 유지혜 씨라면 무조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웃음> 거죠 말하자면 자기 엄마의 죽음도 유지혜 씨 때문이라는 아주 나쁜 <웃음> 생각을 할 정도로 쩜쩜쩜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하니 아빤 지금 저희 집에서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하니 가슴 속의 응어리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시간이 필요해요 녀석은 지금 자기의 응어리를 달리기로 폭발시키고 있어요 흐름흐름 흐름. <웃음> 녀석에게 그나마 그런 구실이 있었다 다행입니다 전그 스피드를 유지시켜줄 생각이에요 녀석이 최고의 단거리 선수가 될 때쯤이면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그때까지 어떻게그 아이가 가엾어요 벌컥! 이히 아주머니 다녀왔습니다 헛뚤헛뚤 헛뚤. 에 편지 온것 없.. 느낌표 모른표? 왕 느낌표! 매편마다 놀라는 어, 나홍두깨 참아 고갈! 아, 또, 또, 저, 내 빨래. 네네, 주, 개, 씨, 어? 이제 우 저요. <웃음> 이게 무슨 뜻이, 야, 슉! 남의 빨래를 모두 뒤지다니! 꿈꾸꾸. 꼬마 정들아! 왜 아직도 시골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가다니요. 지가 어떻게 가요? 하트, 뿅. 어? 하트 아니, 어? 큰아버님께서꼭 결혼 날짜 받아가지고 응, 오랬단 말이오 참... 그어른성격을 듣기 싫어 잘아실 텐데 그러셔 너무 기겨저에게 이미 장래를 약속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고대형과 결혼할 수 없어요 큰아버님 말씀이 중간 생략 어, 저보고 사람 하나 공개주는 셈 치라던데요 좋 착각은 음? 자유니까 어, 올라리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어? 따지지 말고 음? 어서 이 방에서 나가주쇼! 여기는 음, 내 방이니까 나가다니요! 어디로요? 힛! 세상 타노! 그건 내가 할바 아니요? 어, 무르... 그... 나 어서 빨리 음, 못 나가요! 날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소용 없어요. 아유. 결혼 날짜 정해주기 전에는 어? 이 방에서 꼼짝도 어? 못해요. 어? 하니 한다, 졸대꾸할 만광부. 빛이 검다. 달려라.